데리고 올게 데리 고 올게 기다려 아안 <놀람> <안 놀람> 해. 언니, 어이, 놀러갔어. 깔깔하고 뭐? 안 돼, 안 돼! <놀람> 안 돼. <놀람> 안 돼. 왜? <놀람> 좀 이따가 놀아줘. <웃음> 한끼간식도 거야. 간식 줄래, 테리? 응. 뭐 초콜렛이야? 어. 초콜릿 아니야. 엄마. 어 잠깐만 땅콩이 주데 깎아. 안줘 해야지. 안 낫. 준 다음에 그러면 어떡해 테리야 양말 양말 빨래통에 넣어. 응. 너가 한 거잖아. 너가 한 거잖아. 빨리 여기 양말들. 경찰 아저씨, 울태리가 양말도 제대로 안 넣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까? 어머. 파출소에 간, 다녀올게 엄마 어? 파출소 진짜 다녀올게 음. 그럼 저거 할수 있잖아, 양말은 엄마! 양말, 양말 들어봐 엄마야. 아니, 이걸 버릇을 드려야지 양고아 양말 물어와 양말 물어와 양고 앉아 앉아 앉아 앉아 뉘뉘 할머니 너무 정리 정돈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일로 와봐 왜 웃어? 예너 너희들 자꾸 떠들고 어 정리 정돈 안 하고 그러면 안돼 정리정돈 안할거야? 너 자꾸 까불거야? 응나 어. 만져보고 싶어 응 어, 만져봐 만져 무서워 만져봐 무서워 구리로 콕 콕콕콕 엄마 말잘 들을 거야? 뭐야뭐야 빙진하다! 뭐야빙진하 너, 너 도망간다고 못 들어갈 것 같아? 못야우 <웃음> <웃음> 이거 할건데? 어 내가 잘 찾을게 잘 다녀 아 <웃음> <웃음> 어, 진짜 꼭마킥가 그렇게 싫어? 어? 이제 <웃음> 다 개찾아졌어 개찾았어 아니야 가자 그잘 받을 수 있지? 응. 아, 안안 대약을 해놨는데 6월 8일인데 언제 여기 이사? 이것도 꽃이야 이거 모든 데. 어 여러 가지 꽃이 섞여 있네. 이게 아무도 없다. 이거 마스크 벗어도될것 같아. 이미 반쯤 벗었는데. 아니. 코 피가 났었네. 회복기 너무. 어머 어어 새로 줄게 마스크. 와다고왔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나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언니, 언니. 있한맛있 오이 있시 맛있어+ 맛거 이거 <웃음> 깎아 먹을 거야? 깎아 먹어 맛있어+ 깎아? 어 맛있어+ 맛있어+ 어어 음, 다 먹었다 다어엄어다먹었어 탔어. 어 탔어. 어 탔어. 탔어. 어 탔어. 탔어. 어 탔어. 어 탔어. 탔어. 탔어. 탔어